이거 줄게 여기 이거, 이거 봐 이거 봐다열렸다 아니 하나만 꺼내 먹으세요 하나만 꺼내 먹으세요 엄마 분명히 하나만 꺼내 먹으세요 하나만요 하나 옳지 아유 엄마요어왜 버려요 이거? 이거 왜 버려요? 이거 그왜 먹어요? 저기요, 예스. 저기요 뭐 하시는 거... <웃음> 하시면 한입 간식 엄마가 다 먹어요. 저기요? 거예요? 먹배 타시는 거예요? 먹기요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, 저요 저기요, 저기요, 저하시 저기요, 저기요, 저요요 야혜너뭐 야, 먹어? 뭐 먹어? 혜야 너는 너의 개껌을 두고 자꾸 여기 와서 애기 간식을 훔쳐오는 이유가 뭔지 나에게 설명을 해줄래? 다 각자의 간식이 있어 난내 간식이 있고 다니는한 간식이 있고 넌니 네 간식이 있어 왜? 다들 왜? 자기 자기 본분에 왜충실하지 못하고, 왜 그렇게 하시면, 한입 간식 엄마가 다 먹어요. 한입 간식 엄마가 다 먹어요. 남의 걸게 탐내는 거야? 어? 그리고 그쪽은 계속 뭐 하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먹방 하는거야? 안녕하세요 먹방!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은 피치소녀입니다 대헥? 대헥? 근데 아니.. 해봐 <웃음> 나는.. 오늘도.. 이렇게.. <웃음> 웃겨? 백설아, 도와줘. 백설아, 백설아, 백설아, 백설아 도와줘. 백설아, 이 설아, 이삐치소녀 말려. 삐치소녀 백설아 삐치소녀 말려줘 빨리. 옳지, 잘했다. 아, 와, 페이크였어. 삐치소녀삐치소녀 삐치소녀. 너, 엄마가 볼을.